자, 나 웃은 이야기 하나 해도 이렇게 쉽지 있었던 이야기. 내가 내가 그때 그 어떤 모 교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 가지고 교수님이 나한테 아, 벌써 님 형님 난 이럴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<웃음> 세상에 우리 아들이 보고도 이거 아버지 이야기 아니냐고 나한테 물어보던데. <웃음> 그런데 그런데 그 아들이 요새 걱정이 생겼다고 써. 래 뭐냐면은 아버지를 닮아 가지고 유전인다가 아버지를 닮아 가지고 머리가 자꾸 이렇게 빠지는 거야, 대머리가. 벌써부터 그것 때문에 밥을 안 먹고 큰일났다. 젊은 스무 살 정도밖에 안된 학생인데, 그래서 내가 그래서, 그래서 내가 말을 했어요. 머리카락이 없는 것이 머리 머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.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머리에 든 것이 없을 때 문제다. <웃음> 두 번째. 과거 때문에 막 우는 사람도 많고, 과거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도 참 많고, 과거 때문에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. 인생 살면서 자꾸 후회란 말 많이 쓰지 말라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후회란 말을 많이 쓰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자꾸 자책을 하게 된다고.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은 자책뿐만 아니라 아 내가 왜 그랬던가 하고 나서는 그날부터 열등의식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자기를 갖다 한탄하기 쉬운다고. 그러면 후회란 말 대신에 아쉬움이라는 말을 쓰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. 아쉬움이란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련한 그리움도 되는 것이고 아, 내가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때아쉬움을 남지 후회하면 좀 가슴 찔리려고 생각한다 인생 내가 왜 그랬던가 그러면서 과거에 가장 집착한다면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큰 과거는 그것도 괜찮다 이게 미래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든다면 우리가 볼때 머리카락이 없는 것은 그래도 문제가 괜찮다 이거야 봐줄 수 있지만 머리에 든 것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 가장. 또 과거는 그렇게 과거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니다. 그러나 인간이 미래가 없다면 그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. 그래서 세 번째, 항상 이야기하지만 도둑이, 도둑이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물건에 들어가, 들어가려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있는가 그래서 지혜를 머리를 써야 되는 거고 담장을 뛰어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물건을 갖다가 훔쳤으면 잘, 남한테 잘 신이 있게 이렇게 나누는 신이가 없으면 다 잡혀. 그것도 다 노력한 거야.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만 있는 것이 문제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돈이 있는 건 그저 받을 수 있다 이거야. 하지만 돈만 있는 건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. 문제는 뭐냐. 돈만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다. 이렇게 오늘 세 가지 간단하게 우리 한번 생각하고 감사합니다.